아,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네요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슈가입니다. 지금 저는 작업실입니다. 작업실. 최근에 이제 세팅을 거의 다 끝내가지고, 네, 지금 작업실이요. 아, 지금 계속 바빠가지고 이거 뭐 세팅을 다 하는데도 이게 한참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. 스피커도 새로 사고 뭐딱 하긴 했는데 음. 작업실입니다 몇 시까지 라이브 하냐고요? 그세요 뭐 그냥 잠깐 킨 건데 <웃음>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음. 아 이거는 리얼 드럼은 아니고 전자 드럼 전자 드럼 소리 안 나요 전자 전자드름. 드럼입니다 그냥 드럼은 그냥 쳐보고 싶어서 샀는데. 네, 오늘 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스케줄 갔다가 재활운동하러 왔습니다. 밖에 비 왔었어요. 비 몰라 오는 게좀 와가지고 지금 무지개 떴던데? 오늘 TMI? TMI? t m i 렇게 없는데 지금 재활 운동화로 왔습니다 방 소개요? 소개하긴 아직 좀 지저분해가지고 세팅만 끝냈고 아직 막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나중에 한번 방 소개에 브이앱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 끝낸 건 아니고 좀 이래저래 좀 선반도 달고 해야 되는데 흠막 그런 데 디테일한 건다못 못했어요 아직 밥은 못 먹었습니다 그 점심 먹고 아직 못 먹었어요 이제 어깨 완전히 괜찮아졌냐고요?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았는데 그 그래도 좀 재활 운동 계속 하면서 네. 병원도 주지로 가고 네, 그러고 있습니다. h <웃음> e 스테이 헬스아니뭐 짝히 지금 막 어깨가 엄청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? 재활 병원도 되게 잘 다니고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먹고 계신가요? 퇴근하고 집에 왔다네 퇴근 시간이긴 하지 저도 퇴근하고 지금 작업실로 와있어 차가 좀 막히긴 하더라고요, 퇴근 시간이라 야근 코로나 검사했다는 분도 계시고 맥주 한잔 하고 있어요. 어, 그럴 시간인가? 벌써 아곱시 아니구나. 아, 그래요.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.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배고프긴 하네요. 근데 빨리 재활 운동을 하고 먹던가 할 건데요. 잘 지내고 있냐. 아, 제활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스케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. 포인셔츠 댄스도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활동도 하고 아주 그 이렇게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<웃음> 되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. 일단. 포미션 좋죠, 포미션 좋아요 그냥 그냥 생각나가지고 켜왔어요. 그렇죠 냥 <웃음> 요즘 많이 덥죠. 아니, 한국은 진짜 더워요. 지금 7월 중순인데 막 33도, 34도 습기도 높고 이러니까 아 요즘 진짜 많이 더운 것 같아. 저는 저녁 안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드셨습니까? 못뭐 드셨어요? 콩국수 맛있겠다 콩국수 맛있죠 콩국수 좋아요 이제. 머리 또 염색한 게 아니라 다 빠진 거예요 <웃음> 빠져서 이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뿌리도 많이 자랐고 염색을 한게 아니라 빠진 거예요 이거는 파란색에서 빠지면 이렇게 돼요 기타 칠수 순요. 기타 안 치는 좀 됐어요. 그래 어깨 수술을 해서 아예 못 쳤다가 최근에 다시 칠려고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좀 버릇이 중요한 게 이게 또안 하다가 또 하려 그러니까 이게 참 손이 잘 손이 잘안 가는데 내가 다시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. 이제 뭐 하냐고요? 저 재활 운동 괜왔습니다 운동은 계속 하고 있죠 이게... 이게 좀 길게 봐야 된다고 해서 일단 막 사용하는 데는 일단 지금은 막 조금 이 끝각에서 조금 막 끝각에서 조금 불편한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감은, 불편감은 있죠 다음 머리에서 뭐할 거냐고요? 글쎄 생각 을 해봤는데 근데 이먼 색을 해도 이제 빠지면 거의 이런 색으로 돼요 약간 뭔가 좀 베이지 색깔? 염색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머리 길러 보다가 아우 지금 더워가지고 좀좀 자르고 있죠 방은 제가 그그 그 뭐냐 그 완전 청소 끝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좀뭐 바닥에 좀 어지럽기도 하고. 한국도 좀 장마철... 장마라고 해야 되나? 뭐 아직 장마는 아닌 것 같은데 장마가 올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... 이번 주좀더 더워진다고 하긴 하던데 축구 봤냐고요? 축구 안 봤어요, 그 유로? 결과만 알고 안 봤어요 요즘 그냥 NBA 파이있 하고 국있어가지고있이널 보고 있어요 휴가 계획, 휴가가 있을까요 딱히 여름 휴가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근육 보여달라고요? 제 앞면, 얼굴에 있는 것도 근육입니다. 근육이 없어요. 근력 근육 운동을 잘안 하는데, 어떻게 근육, 근육 있지? 크로스핏. 아니, 저는 태어나서 크로스핏을 해본 적이 없는데, 그 크로스핏이 어디서 나온 거지? 크로스핏을 할 어깨 상태는 아닌데 크로스핏이 어디서 나온 거지? 그냥 재활하고 뭐 부수적인 웨이트 정도만 하는 거지 크로스핏은 위험합니다 지금 커피 좋아하냐고, 저 커피를 잘안 마셔요 요즘 그냥 디카페인 커피만 디카프만 먹고 웬만하면 커피를 잘안 먹으려고 제가 카페인이 잘안받더라고 어깨 수술하고 카페인을 좀안 먹다가 먹어보니까 아 여태까지 이런 느낌이었나 싶을 정도로좀안 맞더라고요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디카페인만 먹어요 잠깐 킨 거니까 오늘은 20분 되면 가야 됩니다 뒤에 또 일정이 있어서 사실 재활 운동을 하러 와가지고 코로나가 싫다고요, 저도 싫어요 간에 <웃음>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을런지 노고래 추천해 달라고요? Permission to dance BTS 버서도 <웃음> 추천드립니다 다나마이트는 뭐 작년에 나온 거니까 나비고스는또 작년에 나온 거니까 일단은 올해 나온 투고 많이 들으세요. 고등학교 기말고사가 나왔구나. 기말고사 <웃음> 너무, 너무 오랜 오랜만에 듣는데? 김 알고서 와우 거의 10년 전 <웃음> NBA 결승전 어느 팀 응원하냐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1라운드에서 떨어져가지고 <웃음> 사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정필님이 뭐 하고 을지 모르겠네요 음 한국 사람이 이게 요즘 뿌듯하다고요. 왜? 왜? 왜죠? 한국말 알아들어서 그런가? 요즘 어떤 음식 좋아해? 요저 요즘 뭐 먹지? 저 얼마 전에 그... 그 라면을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<웃음> 그 뭐라고 하지? 튀기지 않은 면? 그거 뭐라고 하지? 겉면이라고 하나? 생면이라고 하나? 아무튼 그걸 라면 먹어 너무 맛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. 진짜 라면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, 근데 네, 저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그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짜장면, 짬뽕 이렇게 좀 밀가루 많이 든면 이런 것들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부대끼더라고. 요 요즘 운동하고 있냐고요? 네, 뭐 재활 운동하고 부가적인 강화, 웨이트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루틴, 저는 스킨케어라는 거를 그렇게까지 해본 기억이 없어요, 팩도 안 쓰고 스킨도 안 발라요 요즘 그냥 로션 하나만 발라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좋은 화장품을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제일 무난한 거 쓰시, 쓰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쓰고 있어요 뭐뭘 하더라 뭐뭐 뭐 좋은 성분이 야 어쨌든 저한테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것도 저는 원래 그냥 다 저렴한 것들만 썼어가지고 20배 넘었군요 펜트하우스 안 봐요 펜트하우스 보려고 해봤는데 재방송하는 거는 몇번 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드라마를 다못 봐요 일단 그 길게 마지막이... 마지막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 드라마가 그그그 그, 그, 그 스카이 캐슬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이후로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비밀의 숲투도안 봤어요 좀 한번 보면 다 봐야 될것같아가지잘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뮤비에서 무릎 자꾸 아파했다고요 무릎은 안 아픈데 그냥 제버릇실 거예요, 그냥 이렇게. 아이고 이러면서 그날 좀 더웠거든요. 다음에 라이브 켜달라고요? 알겠습니다. 저뭐 저 빠른 실, 빠른 실, 어 빠른 실 내로 제가 그방 투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. 오늘은 뒤에 운동, 재활운동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갈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. 떡볶이랑 짜장면 둘다 요즘 잘안 먹습니다. 떡볶이 먹으면 쌀 떡볶이 먹어요. 저... 소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헬스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재활 운동하는 거죠 재활 운동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그, 그 자신과의 싸움 그런 걸 하는 거죠 뒤에 있는 곰이 움직인다고요?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꼭 캡처해가지고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진짜 <웃음>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, 그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제가 방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,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어 더우니까 꼭꼭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